네 안녕하세요 지금 바이오가드를꽤 오래 쓰셨죠? 예 그러다가 지금 이제 아, 매너가드로 지금 예. 처음으로 또 착용을 해 보셨는데 그 느낌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... 좀 그... 인물감이좀더 작은 것 같습니다 네, 네. 그리고 편한... 예그렇 네, 두께가 아무래도 이 얇아지니까 조금 네. 편해진 것 같습니다. 네. 네. 그러니까 그걸 끼고 말씀하시니까좀 어색하죠? 네. 자, 이제 빼시고 한번 해보시겠습니다. 네. 착용할 때 약간 네. 처음 하다 보니까 네. 뭐한 5초 정도 네. 조금 이렇게 어, 어떻게 차지 이런 네. 느낌이 조금 있었는데, 네. 저 같은 경우에는 아랫이가딱 들어가니까 윗니 쪽은 뭐 거의 저절로 탁 조금 전에 네. 이렇게 착용이 됐고. 네. 안에 그 착용하고 있을 때그 두께라든지 이런 네. 것들이 조금 많이 얇아져서 네. 어, 굉장히 그 인물감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제그 치아의 그 모델을 처음 봤는데 네. 그 보고 이렇게 옛날 거 하고 이렇게 맞춰 주시는 거 이런 것들이 또 집에 이렇게 놔두고 하면 또이게 기념품도 될것 같습니다. <웃음> 아, <웃음> 예. 이거 어 이제 이, 이, 이 이게 모델 쓰리 쓰리 D 로 이제 예, 뽑은 거죠. 3 D 로 뽑아 주셔가지고 네. 이게 제 치아인지 또 이제 처음 보는 거죠. 저저 저 입장에서는 예예 예. 예. 어, 이상입니다. <웃음> 그리고 이제 이거의 장점 중에 하나가 턱을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그 저항이 거의 없거든요. 턱이 뒤로 떨어지지만죠 아, 그거는 만... 제가 안 해봤는데. 네. 한번 해보시죠. 예, 잠시만요. 착용하는 모습도 네. 예. 이게 처음 해보는 거라 가지고 예. 조금 이게 순서를 익혀야 될것 같습니다. 요령이 생겨야 됩니다. 딱 놓고 하고 턱을 쓱 내밀면서 그냥 내밀면서 물면 되는데 음. 네 아, 아까보다 좀더 쉽네요. 네 왔다 갔다 턱을 좌우로 움직여 보시면 음, 네. 맞네요. 네. 그런 게 굉장히, 네, 그 그래. 사용자 입장 되게 편하거든요. 네, 활동성이 있네요. 네. 그래서? 예전에 바이오 가드를 착용하고 말은 못 했으니까. 네. 자, 이제 빼시고. 네, 습니다 그니까, 러크 두꺼운 잠바 입다가. 예, 네, 가벼운 자켓 정도 입은 느낌? 가벼운 뭐, 저기, 어. 뭐야, 그, 어. 아주. 핏이 그 좋은. 핏이 좋은. <웃음> <웃음> 다운, 다운 자켓, 에. 예, 이거 막솜막 막 이렇게 자켓 에. 했다가 에. 예전에 우리가 왜오리털 입을 처음 나왔을 때 옛날에 솜, 소음, 모카 솜 입을 그렇죠. 어머니 맨날 뜨는 그런 어떤 느낌에서 오리털솜 어, 입을 되게 가벼운 그런 느낌. 예. 네. 그런 느낌. 아, 예. 그렇군요. <웃음> 그렇게 비교하니까 <웃음> 확실하게 본것 같네. 예. 네. 뭐 효과야 당연히. 턱 예, 위치에 예, 따라서 달라지는 예, 거니까. 턱 위치에 따라서 하니까 아. 네. 기대가 많이 됩니다. 네. 네. 아이고,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.